치 모드는 뭐야? 우와 여러분 이거 트위치 모드 있는데? 한글도 지원하고 지금 상황이 어? 어? 어 채팅 뜬다. 어? 유하 어? 유하 와와와와 와, 와, 와, 유하 유하 화면에 채팅이 떠요. 신기해. 오 일단 게임 봐. <웃음> 귀여워. 오 신기 반기 유하. 와와와와와 와, 와, 와, 와. 아 튜토리얼인가요?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아어 어. 아, 아 튜토리얼이고요. W가 점프, AD로 이동 얍 이거 먹고, 먹고 먹고 아,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데 말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어 아, 저거를 먹어야 사는거야 움직여야 HP가 회복됩니다 어어디 저. 졌 아니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야, 끊임없이 움직여, 아니, 뭐야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너무 급하잖아 아니 아 점프를 하지마 아니야 점프 안하면 죽어 아 점프를 안하면 죽는데 점프를 하면 죽는거야 옆으로 움직여야지 응. 그런거야? 어 양옆으로 어디 점프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? 언제? 아 점프 중에는 HP가 회복되지 가 않는다 이제 말해주면 어떡하냐 그거를 살아남으려면 지상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 완료 저도 누를게요 여러분 일단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진행되는 미니게임을 하는 그런 파티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보죠! 오 뭐야 오, 채팅창 여러분들 우와 이거를 하래 야 요거를 이름을 입력하면 되나봐 로켓런 뭐 이런식으로 우와 우와 엄청 신기하다 어 점점 커진다 스피드론 커진다 아 그러네 점점 커지네 투표반 너무 신기하다 이거 게임 아니 게다가 나는 이 글자 하얀색으로 왜 나오나 했더니 저게 사람들이 적는 거구나 그것도 그러고 지금 약간 어또또또아 뭐야 아 수리건 피하기 아 무조건 1등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어 뭐야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아아 아 수리검을 쏘네. 아하. 아 아야 아, 뭐야? 어 뭐야? 어? 와이아 어떻게 이긴지도 모르겠어. 나나왜 <웃음> 이겼어? 야 다음 <웃음> 게임 버티고 버티고 이거 그냥 최대한 높게 올라가는거래. 야 이거 와씨 <웃음> 이거 정신 하나도 없는 게임이네. 나 어디 있는데? 아, 아 여기 있다. 어 아, 어. 아아아 아, 미친.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. 자체를 모르겠는데? 어. W A S D 로만 하는 거야. 어. 아 적응이 안 되네 게임. 어 아니 와 씨. 아, 아 저게 왜 이렇게 잘하냐? 어, 마인드 컨트롤이야 마인드 컨트롤. 이거 뭐야? 다코 조종권을 얻어 죽이라고 이 뭔? 아 Ready 뭐야 이거? Go. 다음에는 내가 제가 되는 건가? <둥> 다 왔어. 야야야. 다 왔어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? 아 아. 아 이렇게 죽이라고? 어디가서 죽냐? 난또왜 죽었대? 이거 어디가서 죽어? 야내 캐릭터 내놔 이씨 내놔 죽어 너아 어디가서 죽는거야? 아 이거 아 가만히 막 있어, 있어 아 가만히 있거나. 있어서 죽는다고? 어. 아 점프하거나 해서 그러네 <웃음> 어 이거 뭐 쏘는데? 아닌가? 아이씨 no more life regeneration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 점프 뛰고 있었어, 아, 멍청하게! 뭐? 뮤테이터는 뭐야? 어? 예? 예? 뮤테이터가 뭔데요? 다른 플레이어에 닿으면 찰싹 붙는다. 엥? 스피드런! 왜! 아, 뭐야! 아, 야, 저 빨간색은 다음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될거 아니야. 아, 게다가 우리끼리 붙어 가지고 아하. 단거리 무기로 보스를. 얘 비둘이를 뭐... 죽여야 되는데? 뭐, 뭘더라고 비둘아, 무기 어떻게 아이. 아니, 미친. 나 가만히 서 있었어. 응. 움직여, 움직여. 연비야, 일단 움직여. 좌우로. 가만히. 저... 이게 뭐 자우러? 어떻게.. 어떻게 죽이라는 거지? 야 게임 템포가 아, 진짜 미친듯이 빨라서 진짜 맞으면서 배워야 돼, 우리. 어. 자우러, 자우러. 아마 S가 휘두르는 걸 수도 있다, 엠비야. S 휘두르는 거 아님? 아니야? 뭐야 이거? 어. 뭐야 이거. 어떻게 하는 게임이지? Five, four, three, two, 이러면 비수리가 또 이기는 거야.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인데? 아, 이거 그냥 슬어도 아, 제일 잘생긴 플레이어! 두개뭔네 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! 옐로 옐로 옐로 옐로 옐로 옐로 y e l l 옐로 yellow, y e 블루블루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 잘생 정말 잘 생겼다. 정말 잘 생겼어요. 정말 잘 생겼어요. 아 이겼다. 공으로 이겼다. 이거. 아, 너무해. 이건 뭐야? 아, 피하기만 해라. 얘 밀..쳐지기도 하네 미친 어디로 떨어져 연비야연비야연비야 연비야, 연비야. 밀지 말자 우리 연비야연비야 짜져 야 <웃음> 우리가 싸우면 안돼 <웃음> 야비소리 견제하자 그니까 아, 소리 견제하대 어 아, 빗소리 견제하자 또 이거야? 아이고 미치겠네 아나 이거, 이거, 이거 엔.. 나 그러니까, 뭐냐 그.. 스페이스바랑 계속 헷갈려 방해좀마 방해좀 방해 하지마 얘들아 아, <웃음> 아 이게 벨크로라 붙으면은 어 내가 1등했다. 아 우리 지금 붙게 돼 있는 거야. 어 우리끼리 붙는 거야. 아 거. 뮤테이터 돼가지고 이거 뭐래? 어, 나못 어. 봤어. 나나못 봤어. 이거 못 봤어. 뭐야. 아니야 왜왜 왜, 왜? 아니 미친. 미치... 어? 예? 가, 가만히 있었는데 이겼는데? 아니 뭔? <웃음> 뮤테이터는 뭐데? 컴퓨터는 뭐야? 아니, 또야? 아 또야? 또 벨크로야. 에헤이 이거 참. 아, 이거 너무 싫은데. 좋아. 아, 근데 되게 빠르다. 야, 대박. 엄청 정신없네. 야. 어, 나 정신을 못 차리겠어. 아이, 붙었다. 아이, 아이, 아, 붙었다. 아예, 아예 망했네. 아예 네 그냥. 야, 야, 우리, 우리, 야. 우리 그냥 하나, 살아 살아 하나, 하나 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움직여, 형 움직여. 연비 죽여. 형 연비 죽여. 얘들아, 연비 움직여. 죽여. 아니, 아니, 아나뭘 죽여 못 죽여. 공 죽여 뛰어버려. 연비 공 죽여 뛰어놔 아우. 아우, 아우, 그냥 아우. 야, 이러면 아우, 그냥 <웃음> 미치겠네, 그냥. 아이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아 이거 아까 그거구나 아 이거 그 위에서 토착 날라올때 타이밍 마트 아, 아 붙었네 탈락. 연비랑 또 아유 아유 그냥 아유 진짜 어이 같이 중이야 아 벨크로 때문에 다 붙어 지금 이건 또 뭐야 왼쪽으로 기울일지 야 왼쪽 오른쪽이다 야 이거 채팅 야 우리 붙었어 야 우리 다 살아남자 야 우리 다 살아남자 얘들아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야, 움직여! 왼쪽, 왼쪽, 왼쪽, 왼쪽, 왼쪽으로 가! 에, 오른쪽으로 가야지. 가야지! 왼쪽으로 지왼오으쪽으로 아! 가! 왼쪽으로 가! 아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요 아니 시끄럽게 가 문제가 아니고 아 저기 아 여기 뭐야 <웃음> 아 <아니>, 여기 뭐야 <웃음> 저기 들어가면은 양쪽에 스프링 따다다다 다 죽어 야 이거 50포인트야 쟤 무조건 죽여야돼 그니까 러야 얘들아 내가 희생할게 비소리랑 안돼! <웃음> 아야 붙었어 안돼! 야나아 누르지마 잘했다 잘했다 야 잘했어 차라리 목표 50포인트는 얘 이거 견제해야돼 스파이트? 아 이거 보스. 아, 보스다 아 보스가 별로면. 보스가 또 파랑이잖아. 죽어 죽어 죽어 일루와, 죽어, 일루와, 일루와. 죽어. 죽어 죽어 죽어 죽어. 아 이거 뭐야. 야 그냥 가까이만 가면 제 에너지 달게 할수 있어. 오케이. 아니 왜? 어? 아 뭐야. 어? 아 계속 점프돼 가지고 야야 저거 피해. 어? 아 뭐야? 죽이야. 아못 죽어. 디가야 어디가? 어디가? 어디? <웃음> <웃음> 예, 아무튼 이런 게임이다 재밌네 음. 일단 한번 더 돌아보죠 어떤 게임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어 무튼 이런 게임이다 얘들아 우리 안 해본 거 해보자 어 후프? 이거 약간 아직 적응이 안됐어 컨트롤 적응이 음. 아 스페이스 바로 바꿔버릴까 키를? 그러니까 그래도 돼. 아니면 다음번엔 패드로 해야겠어. 이건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아 그냥 피하는 거야? 아 뭐야? 그늘에만 어디 있는데 no 그러면 불빛이. 아우 미친. 아, 아 미친 미친 사람아. 미친 게임아. 아니 씨 미쳤네 그냥. 아니 빗소리 또 완전 이거 옆까옆까 아니 제만왜 이렇게 운 좋은? 둘다왜 이렇게 잘해? <웃음> 자강안 <자강주천>. 돼. 아니 <웃음> 견제 라고 <웃음> 아, 오케이. 아. 제비왜죽었어 케빈이 가시가시가시가시 어 어다 어와 나이스 어 근데 나어 나.. 다 가이 어아야 이거 체인서 튕긴다고는 안 했잖아 앞으로만 튕긴다 했지 빛 나가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건또 뭐야? 아니 나 설명을 어? 아니야 미친 게임이 있나?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? 아, 이 놀래켜서 죽이는 거야? 아, 오이. 그러네. 아, 아. 어떤 아, 게임인지 오케이. 알았다. 아, 아, 아. 아 버티고 버티고. 나나 주종목 게임을 찾은 것 같아. 와나 나는 이거 진짜 감이 전혀 안 오네. 이거는 몇번더 해봐야 돼. 화면이 아유 미치겠네 그냥. 아나 버티고는 이제 전혀 못하겠어. 랜덤 캐릭터로 한다고? 아유 정신 하나도. 아야! 어?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이겼 이게 뭐야 와.. 야.. I'm 이렇게 계속 한다고? <웃음> <later. 웃음> 진짜? 야 이렇게 계속 한다고? <웃음> 야! 야! 야! 야이 미친.. 아나 <웃음> 어디다 있 죽었어! 아 보이지도 않아! 난장판 됐네 이씨 어디있어? 모르.. 뭐를... 뭐야 뭐해 맞아 죽었는데 야 얘네 그냥 살아있든? 아 이게 어, 뭐야? 뭐... 야 이거 그냥 비소리 1등 시켜 주는 게임 아니야? 나 뭐야 그냥 낄리면 호주에서 자랐나요? 뭔 소리? 이거 뭐야? 키보드에서한 글자만 눌러서 폭탄. 나못 봤어. 아 이거 이거 뭐야? 이게 다 뭐? Q? w d 이... 뭔데 이게? 이게... 어디인데? 뭔데? 뭔데? 뭔데? 뭔데? 뭔데? 어디 데 어디 있데 나야 뭐... 아... 나. 야 어디야? 나... 아! 아! <웃음> 아 이런 미친 <웃음> 게임이 이 미친 놈들아 적당히 눌러. 아이수수눌이 누르는 거였네. 아 그런 거였네. 아 아니 하. 아까비 연비 까비 연비까비. 아 연비 까비. 어난 버틸 수 있는 곳이 없었어. 어 나도. 이건 뭐야? 아 소울. 어디인데? 아? 왜 나만 나만 노려줘? 왜? 아니, 소울 어디 있는데 그래서 노려. 소울이 어떻게 먹는 건데 이거? 아니 소울이 어디 있냐고! 아 어? 저렇게 죽으면 나온다. 나 어디 있냐 근데? 이게 <웃음> 나어딘지도 모르겠어. 저거 저거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저거는 또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. 아니 아, 사람들이 쏘는 건가? 아니야 아니야. 아! 어다 죽었는데? 요어야 이러면 나 어디 있어? 나 어디 있어? 어, 이러면 나 거야? 어디 있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네? 뭐야? 무슨 뭐야 그냥? 어, 나 살아났다. 아! 우와. 아하! 이잖아 갖고? 야 영혼 상태에서 내가 연비 영혼인가 먹으니까 살아났어. 어. 뭐야 이거? 또 체인구야? 야야야야 땅아 땅 따라, 오지 마. 아미친 주거+ 죽거이 자식아 팀 어+ 어+ 어+ 어+ 저, 어+ 어+ 로와라 어+ 어+ 이리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라, 라, 라, 라, 라,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i s 가비 목소리는 왜이기운귀오만데 <뭐해? 웃음> <귀음 귀여운데. 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 아이 아 미치겠네 어? 아이야 이거 안 그래도 숨는 건데 숨는 뮤테이터 나이스 나이스 일로 와 그렇지 아요렇게 하는 거구만 <웃음> 버티고 아 이게 제일 버티고 제일 어려워 진짜 아게다가 이거 아 뭐야 안 보이잖아 아 나한테 보이 나한테 보이네 나한테 아 이런 미치 야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아아아야 아 이거 미끄러지는 거 대박이다 너무 어렵다 오우. 어? 아 이거 아씨, 적어도 붙어 있는 건 없다 이번에. 어저 이건 그나마 붙어 있는 거 없어. 왼쪽이다, 애들아 왼쪽이다, 왼쪽이다. 다 같이 왼쪽. 다, 야 발자 발자 발자 발자. 아 뭐야? 아 발자 아. 발자. 어. 너무 위로 아, 올라갔어 안, 존재야 안 존재야 보여서. 돼. 안 보여서 너무 위로 올라갔어 방금. 어. 아 이거야? 이거 뭐? 견제를 어떻게? 나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. 아이 또 이거 아야 엇까 하지 마엇이 어,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<웃음> 아 엇까 진짜 어 이거 뭐야 아아 아, 이거 안 보이잖아 안 아, 보여 자 피둘러서 어 <웃음> 오 <웃음> 연비가 <웃음> 야 연비 방금 뭐야? <웃음> 아잘 했는데 아야나 연비가... 피하고 있었는데 연비 방금 컨트롤 뭐야 위로 날라온 부메랑 이거? 날라가서 케빈 형 쏘고 어나 어, 바로 쏘고 <웃음> 야 빗소리가 또 우승한 거야? 아니 빗소리 뭐 하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<웃음> 나 진짜 <웃음> 하는 게 없는데 자꾸 이겨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맙동산 합방 오늘의 게임 무브 올 다이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이게 장장마다가 노바.